아, 아, 뭐야, 이거. 아, 야, 너 자꾸 박지 마. <웃음> 아, 자꾸 박지 마라. 히, <웃음> <웃음> 아. 어디다 대고 박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개그맨, 개그맨 다 <개그맨>. 했다. <웃음> <웃음> 22단계에서 졌다. 다시 도전 계기. 발음으로 <웃음> <웃음> <바람으로> 가자. 발음 <웃음> 어. <웃음> <바람이> 칠하냐고. 발음 <웃음> 어렵나? 어. 속도 자체가 빨라지니까 어렵지. 어, 아 휘, <웃음> 유... 아! 날그락? 휘, 히... 누가 죽어있네요. 아! 달려! <웃음> <딸려>. 아! 아! <웃음> 아, <웃음> 죽었어. 아, 아, 아. <웃음> 다 죽은 것 같은데. 어 깨나, 죽은 것 같은데. 깼네. <웃음> <깨네. 웃음> 아, 존나. 아, 이건 뭐야, 이게. <웃음> 어, 존나 빠르스테이 <빠를> 아. <웃음> 가속을 이기지 못하고 박았습니다. 이런 매을 하면 안 된다, 나. <웃음> <웃음> 다시 해라. <웃음> 우와. 내가 얘가 깨는 거야. 몰래. 내가 스위치 야. 안 눌렀다. 집바나살았네 스위치를 누르시오. 아우. 위... 아우. 아우. 잠만. 맞냐? 바닥까지 막 나는 그냥 폭죽이다. 뭐 <웃음> 마음이 <몸안> 터진다. <웃음> 와요 동동아 자꾸 살리지 마. 좋아 또 살렸다. <웃음> 나 이거 임해분 하면 안 된다. 살려줄게. 살리지 마. <웃음> 아. 빨간 <웃음> 꼬 미친. 방금 봤냐? 야 살리지 마. 나 장모들한테 인격 못 했다고. <웃음> 어. 어. 어. <웃음> 어릉이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어디 있는는지 뭐하는 거야 다 살리고 간다 와이 <웃음> 황릉이 또 살았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어볼 들어가라 들어가라 <웃음> 뚝. 도... 히이... <웃음> 뭐야? 히이... 누가 입구에서 죽었다. 어,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있다. 나도. 어. 뽕. 내꽃 죽었다. 히. 히이... 히. 히이... 저 꼬레 있는 플레이어 6 죽이면 어떻게 될까? 죽여? <웃음> 플레이어 8 죽여? 죽여봐봐 <웃음> 응? 니가 주선먹는나 아무 안 했는데 니가 <웃음> 뛴거다 이제 나안 했다니까 승리 가로챘다 폭죽이네 씨발 진짜 <웃음> 난 폭죽이다 뭐, 위... 끝났어. 좋아, 끝났어, 그 와중에. 존나 신기하 이 이, 아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아.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위, 위, 오미치 군사 뒤지네. 미치, 미치. 개웃기다. 다 죽을 줄 몰랐다. 와아 빨리 가라, 그냥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아 부악. 부악을 울려라. 부앙. 빵. 뿌. 누가 나 폭발했다. 안 돼! 각도가 안 좋아! 아아 <웃음> 죽었어. <웃음> 난 지금 고인물 하는 거나 보고 있다. 나도 보고 있다. 아 스무스 하다. 스무스. 아, 개벌이네. 이, 이, 으이. 이, 마티졌다. 음음음 으음. 으음. 으음. 으음. 으음. 으음. 으음. 이음 으음. 이음 이맵 다시는 안 하고 싶다. 안 <웃음> 아, 하고 싶네. 이, 아유, 이, 또 박았다. <웃음> 민규 데리고 아, 하고 싶네. 민규 데리고 해야지. 민규, 골 깨야지. <웃음> 아니, 나 이거 할때창 모드 팍 풀고 해야 될것 같은데. 이건 전체 화면으로 해야 안 돼. 응. 그래서 이맵할때 불편하다. 키보드까지 해야 되고. <웃음> 와아말이아아빵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 <웃음> <웃음> 와... <방>, <웃음> 와, 뭐 박을 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<웃음>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어이이이이이이어 <목소리> <팔아놨어. 목소리> 어? 없어졌다 내께 아, 뭐야 왜 둘이나 죽어 있어 <목소리> 벌써 1 0시 됐다야 아! 야, 이거 하는데 1 시간 넘게 썼다 우리 힘에 배아 <웃음> 끌까 그냥 끌까 <웃음> 내가... 잠깐만 조금만 더 해보자 난 지금 뒤졌거든 최대한 컴퓨터 껐다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무오 아니지 않나 게임 오버 끝다저저 <웃음> 저 사람 나갔으니까 치다 <웃음> 난제 시작 눌렀다 난 나갔다 난 나간다 잘 있어라 이 게임 망했어 아 진짜 재밌네 아, 어떠냐. 이 게임은 망했어. 우리 <웃음> 몇분 했냐? 하, 한 시간 봐봐라. 얼마나 나는... 했지한 시간 6분 52초. 아, 10시야, 10시. 10시야. 야. 미친놈. 뭐냐, 이거. 일본 나. 보급보 깨기. 뭐 하는 건데? 내가 건물 깨는 거다. 존나 단순하다. 난 이번에 무슨 이건... 색깔로 하냐. 어, 당근색 해라. 당근색 없어. 응, 어? 있는데? 없으정 정, 주황색 있을 건데? 안 돼. 나 이걸로 할게. 파랑으로 할게. 어, 대혼? <웃음> 대혼으로 할게. <웃음> 아니, 진짜 레더 좀 시켜야 하는데. 아, 어떻게 하냐. 어이, <웃음> 주황이 생겼다. 하기 싫어져, 저 색깔. 당근이다 당근 맨밑에 캐럿 노 <웃음> <No. 웃음> <웃음> 자 보급골을 깨워 봅시다. 갑시다. 어찌 하는 거냐? 이거 유닛을 하나 골라서 쓰 돼. 이상 한 거를 골라 봅시다. 어디서 고르냐? 어? 그 게이트 누르면 골라진. 게이트웨이? 어디 있는데? 어. 안보이는데 어? 니네 이미 골라진거 아니? 아니 어찌하는건데 골라진건가나? 어? 그런거 어, 같다 어? 니 골라졌네 때려라 너. 그냥 때려라 뭐 안드니? 야 이거 렉 걸린다 근데 그냥 때려라 어쩔수없다 렉은 어쩔수없다 그냥 때려라 때리고 있는데 그냥 A 눌러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나? C는 뭐냐? 어? C C가 있나? 응. C가 돌진. 뭔데? 돌진이라는데? 아 그건 그냥 알아서 쓴다 나보라 공진 코이. 뭐 매미냐 이건 도대체 이거 그냥 존나게 깨다아 이거는 좀 효력이 안나오네요 어그레이드1이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냥 건물을 깨고 있다 걱정받라 뭐든 하고 있다 도대체 난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가 재미없는 걸 골라서 그렇다 지금 간난뭘 음. 아, 하고 있는지 모르겠.. 도대체 진짜 재미없다 근데.. <웃음> 내 거.. 광전사다 광전사 자체가 좀 재미없는 키였다 젠장 그 드럽게 느리다 얘 참고로 화면을 위로 올리면 렉을 먹습니다. <웃음> 밑도 똑같은데 여기도 저기도 다 똑같다. 이건 PC방에서 해야 된다 야. 아니 안... 진짜로 PC에서 할건 따로 있다. 뭐?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1억개 별이라는 게 있거든. 아뭔줄 안다. 핫떨 별.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재미없는 걸 골라서 그런가 조금 그렇다 그런 게 있다 야3분 나오는데 이거 다깰수 있을까? <웃음> 다 깨면 돼, 나 무조건 어 이거 다 깨면 이기는거든 아 이거 팀전 이거 어 음. 총 1500개인가 1600개인가 있을있거든 내가 업그레 안해서 그런걸 수도 있나 돈 있으면 업그 해라 어디서 하는데 저 밑에 진화장 저거 요건가 아 공소 빠른 모르지 아 내가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었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나이 만 깨면 이기는 건줄 알았지 만 깨면 이긴 게 아니다 많이 깨는 거였으면 이거 너무 상상이 갈 음. 그럼 운빨게임이가 음 좋은걸 빨리 고른 사람 이긴 길이네 음. 음 그래도 이거 시건내로 깨겠다 잘하면 아 이제 하는 방법 알아가지고 이렇게 <웃음> 하고 있다 지금 자 그럼 다시 하면 된다 음. 야 이제 이제 아, 할줄 알겠다 야이게 다시 또 하면 된다 44초 남았는데 안될것 같은데 쓸어버려라 당장 업그레이드해라 얼른 공속이든 공격력이든 모두 올인해라. 아 올인하는 게 나. 한쪽으로 쏘는 게 좋지 솔직히. 아 실패인가? 공속 아. 공속 공속 공속. 아 실패라니 이럴 수가. 6 2 개. 아 실패. 실패다. 다시 하자. <웃음> 한판더 하자. 일단, 한번 깨는, 깨보긴 해야겠다. 응. 어디 갔누? 나와 있는데. 어디 갔누? 안 보인다. 이런 파티 때 있는데. 나와 있다. 안 보인다. 아. <웃음> 아. 뭐야? 안 보인다 안 보여? 어? 내가? 아니 너는 보이는데 그 게임판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좀이따딴 게임도 하러 가자 아. 스타 하다가 머리 터질 것 같아 지금 <웃음> <웃음> 그건 그거 빙판을 달리자 때문인가? <웃음> 빙판 또와버릴까 아니 다시 나네. <웃음> <웃음> 건물만 한번 다시 부수죠. 아 건물 부수기가 안 보인다. 그냥 방을 만들어야. 방만들어라한 놈은 하겠지. 응? 뭐야 이게? 음아멍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 mm. uh. mm. mm. 뭘 하시겠다고? 안할거야 다시는 <웃음> 안해 그런게임 <웃음> 빨리 방 찾아라 야, 조금 다른게임을 해볼까? 응? 뭔데? 아니면 그냥 건물깨기 다시 할까? 건물깨기 해봐 그거는 부수고 끝내자 만들겠다 수락 잼락 공개로 전환 응. 어, 공개로 전환. 공전. 맞다 나 노란 거 빨리 차지해야 돼. 됐다. 주황색을 써도 됩니다. 안 써. 아니 <�이에> 그런 거.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그런 거안 해. 뛰지. 차로 하는. 이거 핸디캡 50% 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? 어 그럼 니 체력만 넣으면 50% 든 망하네 망데 <웃음> <근데 웃음> 체력은 상관없잖아여기서 두두두두두두 두두 공격력이 반토막 나는 문제지 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시죽죽죽 <목소리가> 자좋은걸 선택하세요 난 불멸자로 하겠다 <웃음> 어이게재미 불멸자 효율좋아요 아 진짜 어 불멸자 효율 괜찮다 음 잼곰을 선택했다 자동공격 네. 자동공격하니까 그냥 얘들은 놔둬 놓으면 되겠네 알아서 부수긴 한다 다행히도 아무튼 하왜다 부수면 되는건데 불멸자 성능이 괜찮네요 아 거시는 별론데 이거 잼글링이란 하이드라리스크 아 얘가 왜 자극 자극제가 없어 봐, 하필이면 없어도 너무 없어 이러고 그냥 아, 미친 뭐가 나갔어 파란이가 아, 나갔다 저거 렉 때문에 내가 있다. 내가 봤을 때 저거 렉 때문에 생긴 거다 <웃음> 이거도 깰수 있다 근데 얘도 작동한다. 존나 신기한 건 <웃음> 여기서 불멸자하고 불곰하고 저 뭐냐 네가뭐 골랐댔지 불멸자 불멸자 골랐댔지 뭐 그런 것들이 좀잘 부순다 걔들이 응. 음. 잘 골랐다 야, 저 안에 거 누르면 가면서 다 부수겠지 어? 어 아마도? 응 음, 그렇다 나 50킬짐 어, 아나 뭐. 아, 분산돼서 그렇구나 내게한대 집중해서 때려봐봐 그러면 존나 세게 때려릴걸 음. 난 공속으로 가겠다 나도 공속이다 길 뺏긴다, 전류가. <웃음> 누가 시의일단 식으로 이동하고 있냐? <웃음> 거신네, <나. 웃음> 있네. 별것신 내놔. 저지라 하고 있네. 그런데 불멸자 개 좋네. <웃음> 어 불멸자 꽤나 빠르다. 공속으로 가자 공속으로 때려봐는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1분 인닛에 따라서는 안 때리는 안 그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도 곧1 0 0킬이다 나도 동용장파란색을대 차였군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이제 대포로 가자 뭐공속공속 공격력? 아니 공격력 대포로 믿지. 가자 저만 믿으시죠 파랑이 나갔는데 야 그래 파랑색이 뭐하냐 대호나 뭐해 아닌데 죽어 야 키, <웃음> 키는 키는 좀 있는데 야 yeah, 근데 불멸자 이거 비가 뭐지? 아 그거? 보호막 아무 의미 없음 그럼왜 있는 거냐? 어 그거? 레드 할땐 쓸모가 많다 음. 아 여기서 왜 있는 거냐? 거기엔 그냥 달려있는 것 뿐이다 장식이다 주르릉주르릉주르릉 음. <웃음> 대명은 이미 빠른데 그 위에다가 똑바르게 오고 있네? 공속에 공속을 얹어버리니 클라스모그 나는 공격력으로 간다 나는 대포다 불멸라는공속올린게 나은데 한방한방이 어가지고 그런가? 아 어. 그래 그냥 대포다 나는 1차는 내가 쏜다 뭐, 이게, 야, 가능하냐? 뭐가, 이거? 안 될걸? <웃음> 야, 너무 많은데? 시간도 없고. 키 상태가 이래서야 못 깬다, 이거는. 응. 거신새끼 저거 안, 저거 나갔다, 이거. 거신 놔주고 나... 가. <웃음> 아, 그래서 거신 놔주고 거신 <웃음> 가나 <가를 했나? 웃음> 거신이 생각 이상 못 쓰레기거든, 여기도. 어. 아, 잘못 골라서 나간 거가. 그럴 수도 있다. 한 마리밖에 안 주는 거 보고 골랐어야 했는데 공속 가자아불공 그냥 공격해야 하나? 얘는 공속이 아니라. 얘는 공속 맞는 것 같다. 걔는 공속 맞다. 기마 공속 보소. 뾰뾰뾰뾰 이건 불가능이다. 1분밖에 안 남았는데. 아, 되나? 잘하네. 안. 잘하면 되겠다. 열심히 하고 있다. 근데 1분도 안 남았다, 이제. 응. 아마 실패다. 아마 테라스. 그거 하지마. 키오스키오 <웃음> 기오 테라스. 애들이 너무 노딜인 걸 뽑았다. 올노딜이라서 영, 그게 안 나온다. 야, 불가능하다. 아까와더 묻겠다. 파랑이 때문이다. 그것도 맞다. 패배다.